안녕하세요 김뮬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자라에서 드디어 코스메틱 을 런칭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립 제품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자라가 패션 업계를 넘어서 뷰티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2021년 5월 12일에 동시에 코스메틱 을 런칭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과 함께 매장을 딱 하나만 오픈을 했습니다. 자라 코스메틱은 매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라 매장 안에 한 코너처럼 이렇게 코스메틱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왔고요. 온라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립 제품과 아이섀도우, 브론즈 치크, 그다음에 네일 제품, 그다음에 브러시. 요렇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코스메틱 코너로 제가 가서 보니까 화이트 컬러로 해서 되게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놨더라고요. 대부분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졌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립글로즈와 매니큐어는 친환경 유리병에 담겨져 있고요. 모두 리필이 가능한 케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니큐어 39종은 모두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정말 친환경 뷰티 아닙니까? 가격이 진짜 중요하죠. 가격은 9,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요.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출시를 했지?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패키지에서 가격을 조금 더 다운 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립 제품을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뺏어 가어 하신 다요 네. 리필 타입에도 이제 뚜껑이 따로 있으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아예 본품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걸로 구매하시면 이거랑 이 본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리필용 하나랑 본품 케이스. 그래서 이것만 빼서 이제 이용하셔도 되고, 여러 개 구입하시고 데일리로 사용하시는 거는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고, 이게 너무 크다 싶으시면 그냥 리필만 들고 다니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품 패키지를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 구성은 패키지, 본품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데 본품을 패키지 안에 끼워 넣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는데 리필 제품의 뚜껑이 있어서 본품 패키지 뚜껑을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필 뚜껑을 빼고 본품 뚜껑을 사용하면 되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리필 케이스에 컬러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컬러를 끼워 넣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리필 제품의 뚜껑이 아닌 안쪽에 컬러가 표기가 되어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패키지가 무광이었더라면 좀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라 코스메틱의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총네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되고요 립밤 타입, 새틴 타입, 매트 타입, 데미 매트 타입 이렇게 총네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됐어요. 모든 컬러를 리뷰를 하고 싶었으나 오늘은 전체적인 텍스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웜톤, 쿨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뉴트럴 톤의 컬러로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아, 하나씩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총네 가지 타입 중에 립밤 타입을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립밤 타입은 립, 치크, 아이섀도우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데요. 더구나 홀로밤 컬러 제품은 하이라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홀로밤 제품도 구매해서 두개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립밤 타입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파일라이터로도 사용 가능한 홀로밤 컬러이고요. 제형 자체는 립밤처럼 촉촉한 타입이에요. 엄청나게 촉촉한 립밤의 타입보다는 그냥 촉촉한 립스틱의 느낌? 그냥 그런 정도의 제형이었습니다. 자잘한 펄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골드 베이스에 실버 펄이 들어가 있어요. 자연광으로 봤을 때는 골드의 느낌이 좀더 나고요. 조명광으로 봤을 때는 실버의 느낌이 많이 나요. 사이버 느낌이 많이 날까봐 입술에 올리기 전에 살짝 걱정했었거든요. 투명하게 비춰지는 실버펄로 입술이 자연스럽게 윤기있어 보이면서 도톰해보이는 연출을 해주는데 저는 사실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립컬러 위에 살짝 올려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하이라이터로 사용하면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매장 직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직접 올리기보다는 손등에 올려서 손으로 톡톡톡 올려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볼륨을 살리고 싶은 코끝, 콧등부터 올려볼게요.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터가 연출해서 사실 정말 놀랐어요. 사선 광대에도 올려볼게요. 따로 노는 하이라이터가 아니라 투명함이 있는 펄감이라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고 윤기 있는 피부로도 연출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입술 위에도 올려볼게요. 입술 위에 잘못 올리면 진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진짜 자연스러워서 정말 잘 샀다 라는 생각이 들고 완전 만족했습니다. 사실 립밤보다는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립밤 타입이고요. 웜톤, 쿨톤. 뉴트럴 톤 분들이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 스카이 키스 컬러 추천해 드리고요 브라운이 살짝 들어간 코랄 컬러예요이 컬러는 mlbb 컬러로 계절에 상관없이 매일같이 데일리로 사용해도 되는 컬러이고요입술에 살짝 올려 바르면 자연스러운 컬러 표현이 되는게 특징인데 반 발하고 바른 듯안 바른 듯한 투명함이 느껴지는 내추럴 코랄 컬러입니다 한번더 올려 바르면 촉촉함이 전해지는 원래 내 입술같은 코랄 베이스의 컬러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립 컬러라서 어떤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다음은 세틴 타입의 버터컵 컬러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자영은 매트와 촉촉한 타입의 중간 느낌보다는 좀더 무른 느낌의 촉촉한 타입의 립 제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모브 베이스에 브라운 컬러가 살짝 들어간 컬러이고요. 입술에 살짝 올려바르면 와인 빛이감부는 베이지 브라운 느낌의 컬러로 표현이 돼요. 한번더 올려바르면 모브 베이스가 확 느껴지는 브라운 컬러 표현으로 너무 무겁지 않은 컬러로 고급스러운 무드의 컬러 연출되는 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어요. 새틴 제형은 촉촉하게 표현되면서 투명하게 비춰지는 컬러 표현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매트 타입인데요. 저는 어웨이티드 컬러를 추천을 해드려요. 제형은 일반적인 매트 타입이긴 한데요. 무겁게 느껴지는 매트 타입이 아니라 가볍게 발리면서 끝마무리가 보송한 매트 타입인데 바를 때 엄청나게 부드럽게 발리는 매트 타입입니다. 컬러는 체리와 와인 컬러가 살짝 섞인 느낌의 레드컬러이고요. 발색이 장난이 아닙니다. 발색이 너무 좋아서 양 조절 필수예요. 한번더 올려 바르면 와인빛 컬러가 좀더 나는 체리 컬러로 표현이 되는데 매트 컬러이지만 입술에 자연스럽게 물든 듯한 매트 리 표현되는 게 너무 예뻐요. 쨍한 레드 립 컬러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 스틸레토 데미 매트 타입이고요. 저는 라주르니 컬러를 추천해드려요. 을 패키지가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되어 있고요. 매트 타입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립밤보다는 더 무른 제형으로 제일 촉촉한 타입이었어요. 컬러는 버터컵 컬러와 약간 비슷해 보이는 모브 타입이긴 한데 입술에 올리면 다르게 표현이 돼요. 모브가 살짝 들어간 누드 베이지의 립 컬러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립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라서 선택을 했고요. 살짝 모브 느낌도 나면서 누드톤의 베이지 느낌도 나서 원 컬러로 사용해도 좋고요. 베이스로 사용해서 다른 컬러와 함께 사용해도 좋은 활용도가 높은 컬러입니다. 지금까지 자라 뷰티의 립컬러를 제형별로 그 다음에 웜톤, 쿨톤, 뉴트럴톤 모두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를 추천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뮬리와 함께 예뻐지세요. 안녕. 빠이.